좋아하는걸로 돈벌궁리를왜 안해봤지? 그쵸 그리고 딱 세상을 보니까 지금이 좋아하는걸로 돈벌기 가장 좋은 시기인거예요 <웃음> 어, 맞아 <목소리> 저는 더현대가 집 근처에 있어서 좀 쇼핑하고 싶을 때좀 새로운 옷이 보고 싶을 때와 가지고 구매할 만한 게 있는지 좀 둘러보는 편입니다 굳이 구매를 하지 않더라도 둘러보면서 느꼈던 점들을 컨텐츠에 활용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옷을 좀 좋아하더라도 매주 이렇게 오프라인 스토어를 방문하는 건 쉽진 않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오늘은 굳이 이런 오프라인 숍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패션 소식을 빠르게 접할 수 있는 꿀팁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도 패션 전문가 까지는 아니더라도 웬만한 준 전문가만큼 패션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더현대에서 좀 영상을 찍어볼까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집으로 좀 들어왔습니다 이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보통 패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궁금한 제품의 리뷰를 보거나 소식을 찾아보는 거는 거의 대부분 유튜브잖아요 근데 유튜브라는 게 어떤 컨텐츠를 제작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기획 촬영, 편집 이세 가지 순서를 거쳐서 소식을 전달을 하려면 아무리 빨라도 2, 3일의 그런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인스타에 비해서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인스타 스토리 기능 있잖아요 이 스토리 기능이 생기고 나서부터 브랜드에서 신상 정보나 패션 소식 같은 거를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올려보리니까 우리가 접하는 소식의 속도가 예전보다 훨씬 빨라졌어요. 물론 틱톡도 속도하면 빼놓을 수 없는 플랫폼이지만 결국 동영상 기반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사진 기반의 인스타그램을 이길 수는 없다. 그리고 저도 CTR 이슈라고 해가지고 좀 국내외 패션 이슈들을 저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해서 만드는 그런 컨텐츠가 있잖아요. 거기서 나온 소식들도 대부분은 인스타에서 인스타에서 받아온 소식들을 제 경험을 넣어서 제작하는 그런 그런 컨텐츠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패션 소식을 빠르게 받아볼 수 있고 좀 양질의 컨텐츠를 올리는 쉽고 재밌게 알려주는 그런 인스타 계정을 몇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근데 그 전에 제가 이거 영상 앞에서부터 입고 나왔잖아요 바이닐하우스라는 브랜드에서 이제 PPL로 들어온 제품입니다 예쁘죠? 딱제 스타일로 나오고 요런 느낌? 짠! 오늘 딱 이렇게 입고 갔다 왔거든요? 약간 캐주얼하면서 스트릿한? 무난하게 가볍게 걸치기 그런 자켓이다 보시면 이렇게 패치가 다닥다닥 붙어있죠? 제가 그때 연예인 패션 분석 영상 올리면서 딱 얘기했던 그런 바시티 자켓이죠 올해는 좀 이렇게 패치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에미레온더르 약간 그런 느낌의 바시티 자켓이 많이 보일 거다 라고 했던 딱 거기에 부합하는 자켓입니다 그리고 이게 블랙 컬러인데 이렇게 시보리 배색도 두껍게 크림색으로 들어가고 패치도 이렇게 좀 두껍게 두껍게 크게 크게 들어가서 칙칙한 느낌이 전혀 없어요 청바지에 무난하게 입어도 좋지만 이런 패치나 시보리 컬러에 맞춘 크림 컬러랑 치를 하면은 훨씬 더 예쁜 자켓이다. 그리고 여기서 신발만 뭐 뉴발란스 50이나 오트리 이런 거 신어주면 조금 더 캐주얼하게 스타일링을 할수 있겠죠. 이거는 약간 제 스타일. 슈프림 나이키 에어포스 신어서 조금 더 나는 스트리트한 느낌을 줬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스타일로 소화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저도 여기는 좀 사,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였는데 이 브랜드도 마찬가지로 PPL 무늬가 왔을 때 인스타를 가장 먼저 확인했고 이 정도 감도면은 그래도 퀄리티나 좀 디자인이 만족스럽다 해가지고 받게 된 그런 브랜드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받아 생각보다 마음에 들어가지고 지금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얘네 포장이 되게 특이해요. 비료포대? 바이닐하우스라고 읽긴 하지만 이게 비닐하우스에서 따온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비닐하우스에서 쓰는 그런 비료포대 느낌으로 포장이 되어있어요. 귀엽죠?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으로? 근데 여기 카라 배색이 블랙으로 들어가서 약간은 이질감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블랙에서는 뭐 블랙으로 들어가도 문제가 없지만 시보리도 이렇게 크림색이랑 녹색인데 여기가 블랙이라서 조금 색깔이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크게 막 눈에 띄진 않아서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이 때 있으신 분들도 캐주얼하게 입기 좋은 아이비리그 대학생 같은 느낌이죠? 이런 식으로 진짜 청바지에 그냥 신발 아무거나 신고 가볍게 또 매치하기 좋은 약간 그런 느낌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많이 입는 이런 반지범 니트랑 매치를 하면은 조금 더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티셔츠보다는 따뜻하고 꾸민 듯한 느낌이 납니다. 음, 이런 느낌으로 뭐 이렇게 빼서 매치해도 되고 카라가 없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카라 형식으로 연출해서 이렇게 입어도 이쁜 아이템 입니 다시 다좀 패션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이런 팁을 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로 보는 인스타 계정을 한번 추천드리고 그걸 왜 추천드린지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데일리 패션 뉴스입니다 아마 패션 좋아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좀 팔로우하고 계신 그런 계정인데 사실 이 계정 하나만 팔로우하셔도 거의 지금 가장 핫한 소식 누가 뭘 입었다 아니면 요 브랜드에서 뭘 냈다 다양한 글로벌 패션 소식을 빠르게 만나볼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우먼 패션 위주의 그런 소식을 전달해주는데 최근에는 남성 패션 분야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좀 남성분들도 팔로우하시면 굉장히 다양한 소식을 받아볼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패션에서 남녀의 경계가 크게 없기 때문에 여성 패션을 보더라도 뭐 신발이나 뭐 이런 악세사리 같은 건 어느 정도 겹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참고하시면 좋고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팔로우 분들이 제보를 하면은 거기서 스토리로 바로 공유를 해주십니다 VIP들만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초대되신 분들이나 해외 패션쇼에 계신 분들이 바로바로 바로 제보를 해주셔가지고 인스타 스토리로 빠르게 공유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또 패션 채널 보시는 분들은 패션 쪽에 취업도 관심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채용 공고도 인스타에 또 공유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딱제 제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남들에게 나누는 정보를 나누고 지식을 나누는 그런 역할을 잘 하고 계신 거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은 저도 본받고 싶을 정도로 단순한 이런 발매 소식뿐만 아니라 진짜 패션 전반에 걸친 다양한 문화나 채용 정보까지 소개해줘서 정말 좋은 채널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진짜 여기만 보더라도 진짜 누워가지고 이제 인스타 보면서 아 여기 핫하구나 어, 여기 요즘에 유행하구나 누가 뭐 입었는데 핫하구나 이런 거 보다 보면은 진짜 패션 준 전문가가 될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즈 매거진 하이피스트 같은 매거진 기반의 인스타 계정들입니다. 브랜드 신상 아니면 뭐 슈프림이랑 어디랑 콜라보 했다. 이런 협업 소식들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계정인데 데페뇨랑 좀 비교를 하면 데페뇨는 진짜 팔로우들이랑 같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컨텐츠라고 하면 아이즈 매거진이나 하이피스트는 패션만 다루기보다는 라이프 스타일로 좀 전체적으로 많이 다룹니다. 근데 인스타 말고 좀 본인이 좀 브랜드 역사나 이런 거를 좀더 원하신다. 좀 딥하게 원한다 하면은 좀 유튜브 쪽으로 넘어가면은 컬렉션 해석해주는 채널은 미니노트 컬렉션을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이 참고하는 편이고 브랜드 역사를 다루는 채널은 브랜드보이 그리고 포트베드 매거진 좀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는 채널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일단 구독 눌러주시고 그때그때 관심 있는 소식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브랜디드나 고아케 같은 그런 네이버 카페 있잖아요. 그런 커뮤니티도 보셔도 좋습니다. 다양한 후기나 진짜 실생활에 도움되는 팁들을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이 것도 좀 입맛에 맞춰서 가입을 해놓으셔도 많은 패션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오히려 이런 커뮤니티들은 실제로 구매를 한 사람들이나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뭘 궁금해하는지 아니면 이런 브랜드를 많이 구매한다 이런 정보들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입을 해두리시면 어느 정도 트렌드는 따라갈 수 있다. 너무 뻔한 그런 패션 같은 거 말고 딱작하고 싶으면은? <웃음> 당신 누구십니까?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패션 인사이트 계정 운영하고 있는 아임성민이 라고 아니, 설명 왜 잘해요? 제가 연습했어요, <웃음> 아니, 이 친구는 그 인스타에서 패션 계정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아주 유용한 정보 제가 인정을 했죠? 그렇죠? 어, 이건 무조건 잘 된다 대통령님 보고 딱그그 그 대사가 너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시작하는 순간 상위 5%다 딱 그거 보고 시작했습니다 <웃음> 아... 그 말씀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걸로 돈벌 궁리를 해라 딱 그렇게 저는 들려가지고 어. 어, 좋아하는 걸로 돈벌 궁리를 왜안 해봤지? 그쵸 그리고 딱 세상을 보니까 지금이 좋아하는 걸로 돈벌기 가장 좋은 시기인 거예요 <웃음> 어, 맞아 그래서 아, 나도 해봐야겠다 나옷 좋아하고 알려주는 거 좋아하니까 해봐야겠다 나도 근데 주변 사람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유튜브 인스타 기 제일 좋은 시대다 정보가 다 나와있고 포토샵도 못해도 되잖아 요즘에는 그쵸 어, 영상 편집이야 조금 녹아다가 들어간다 하지만 누구나 할수 있는 세상이지 사실 근데 이런 유튜브나 인스타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좀 취미로 하시는 분들 이 많아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 전문가도 아니고 근데 좀 저처럼 아니면 다른 인스타 하시는 분들처럼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컨텐츠를 제작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이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내가 뭔데 누구를 가르치냐 왜냐면 전문가가 아니잖아 우리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나는 반대로 생각하는 게 전문가들이 우리만큼 설명을 잘할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든요? 대중들한테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게딱 우리가 직접 체험해보고 느낀 거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더 반응하는 거니까 유튜브나 인스타가 잘 나가는 거지 유튜버들이 딱 자신감을 저도 얻었던 게 주변 사람들이 되게 저한테 나옷 사려고 그러는데 뭐 사면 되겠냐 제가 알려주면은 거기에 되게 만족을 하니까 나 따위의 정보도 충분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초보가 왕초보를 가르치는 시대다 왜냐면은 내가 또 생각하는 게 유튜버라고 옷을 잘 입고 옷을 잘 아는 사람들이 유튜브를 잘 하진 않아 자기 취향을 공유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성공하지 사실 지금 또뭐 패션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나 패션 계정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물론 막 전문가 분들 계시지만 비전문가 분들도 이미 잘 이끌어 가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미 나와 있는 정보들을 수집해서 내 경험을 넣어 가지고 컨텐츠로 제공하고 사람을 모으고 뭐 광고를 봤던지 상품을 만들던지 서비스를 제공하던지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도 수익을 내는 정말 좋은 방법이 될수 있으니까 콘텐츠 제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앞에서 추천해드렸던 그런 계정이나 커뮤니티 같은 거를 팔로우 하시고 본인의 생각을 글로 정리해보거나 뭐 영상으로 만들어보거나 하시는 걸좀 추천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하셔야 될 것은 내 경험을 바탕으로 컨텐츠가 제작이 되어야지 진정성이 있는 거지 무언가를 창조해내려거나 없는 사실을 사실처럼 얘기하는 그런 행동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결국에는 정보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잖아. 나와 있는 정보를 좀 정리해가지고 내 생각을 넣어서 전달하는 내 방식대로 전달하는 사람이 그죠 그게 되게 어. 중요한 거에요. 그러니까 날 것의 정보를 그대로 갖다 나르는 데가 이미 많기 때문에 어 맞아. 어떻게 가공하는지 되요한 그런 시대 음. 제가 그래도 유튜브 준 전문가잖아요 <웃음> 패션 쪽으로는 준전문가기 때문에 유튜브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만 기념으로 좀 무료 강의를 기획 중인 게 있으니까 고정 댓글을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진 노하우를 전부 나눠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니까 정말 간절한 사람들만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패션 소식을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채널들을 몇개 소개해드렸고 다음에도 도움이 될 만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옷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카페에도 글로 한번 정리를 더 해둘테니까 그글꼭 읽어보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목소리> 저 계정 팔로우 해주시고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저희 회사 들어올거예요 어, 물론입니다 채통형 구독 많이 좋아해주세요 지박 고맙 관종이야 관종 연락해요 예, 연락.